어, 어, 어, 어, 어, 지각이야 지각 엄마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나를 안 깨운 거야 어, 어, 어, 어, 어, 지각이다 지각 위험해 어, 빨리 가요 <목소리> <목소리> 예! 눈 똑바로 안 뜨... 어? 어? 어? 미, 미안... 괜찮아... 어... 난 괜찮아... 어? 뭐야... 상당한 미인... 학교에 늦은 거 아니야... 나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얼른 가... 어... 어... 어... 그... 그... 그렇지... 어... 그... 그럼 가볼게... 어... 어... 어디 갔지? 어? 내가 아끼던 인형이 사라졌어. 어? 어, 내가 같이 찾아줄까? 어? 하지만. 아, 아, 내가 늦는 건 아, 걱정하지 마. 나랑 부딪히는 바람에 인형을 잃어버린 거잖아. 같이 찾아줄게, 레이디. 고마워. <웃음> 이라고 했지? 옆반일던데 진짜 예뻤어. 앞으로 친해졌으면 좋겠다. <웃음> 에? 에? 리아야 왔구나? <웃음> 어, 어, 아, 안녕, 댕댕아. 아, 오늘따라 날이 너무 상쾌한 것 같아. 에? 오늘 비 온다던데? 아, 그걸 떠나서 지금 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거든. 뭐 어쨌든... 너 오늘 좀 늦었다. 방금 선생님 조리하고 나가셨는데. <웃음>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. <웃음> 그렇구나. 아, 맞다. 리아야. 나 <웃음> 너한테만 해줄 말이 있어. <웃음> 뭔데?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?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니까. 뭐? 음. 나 사실 좋아하는 애 생겼다? 우와! 좋아하는 생각은 아까 생겼다 아야야조용해조용해해 탈을 다 듣잖아! 오. 어쨌든,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면 옆반에 이 백설이라는 애야 진짜 예쁘더라고 어제 학업결에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는데 엄청 상냥이까지 해 뭐? 백설? 뭐야? 기껏 말해줬더니 반응이 왜 그래? 응? 뭐야? 댕댕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고? 뭐지? 이 기분은?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응원을 해줘야 하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지? 치침에는 너무 고마웠어 어? 어? 어? 어? 어? 별것도 아닌걸? 근데 너 여기서 뭐해? 곧 수업 시작하는데 아니 뭐 그냥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래? 음.. 아! 나 우울할 때 사탕 먹는 게 최고더라고 이 사탕 먹고 우울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어 <목소리> 이런 거안 줘도 되는데... 어... 약간... 네가 날 도와줬으니까 나도 보답해야지... 안겨뒀던 거니까 꼭 네가 먹어... 아, 어, 나 이제 가야겠다... 나 미술 수업이라 얼른 미술실 가야 돼... 너도 얼른 교실 들어가... 나중에 말이아야이 <목소리> 사탕... 이 사탕을 준 건... 혹시... 나랑... 결혼하자는 거일까? 어? 어? 백설이랑 아이들은 세명 정도 낳고? 어, 오순도순 오슨 행복하게 살거야 어.. 뚠치 뚠치 두두둔치 뚠두 어 뭐야? 김야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와! 땡땡아 응? 사나이들 사나이로서 할 말이 있어 에 갑자기? 이따 점심시간에 잠깐 벤치로 나와 무슨 할 말인데? 자 얘들아 수업시간이다 자 수업시간이다 앉아 모두 앉아 에이. 자 오늘은 수학시간이에요 딩득아 응, 음. 백설이 있잖아. 백설이가 왜? 나도 백설이 좋아해. 뭐? 나도 백설이 좋아했다고. 어허, 미안한데 포기 못하겠어. 백설이가 나한테 사탕을 줬다는 건 나랑 결혼하자는 거잖아. 백설이, 너한테 양보 못하겠다고. 네가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! 넌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! 너보다 내가 더 먼저 좋아했어 그러니까 양보해! 사랑엔 양보 같은 거 없는 거야 됐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? 너랑은 절교야! <웃음> 바보 내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하는 거이 죽일 놈의 어, 음, 음, 음, 음, 음, 난 우리 어제 봤었지? 나 일반 댕댕이. 아 어, 그럼 기억하지. 다시 만나서 반가워. 애도 <웃음> 왔네. 둘이 친구야? 어, 그게 아니 모르는 애야. 어? 둘이 같은 만 아니야? 아니 아니. <웃음> 맞아 모르는 애야. 아, 아, 그럴 수 있지. 그나저나 백설아, 우리 학교 끝나고 요원 놀이터에 같이 가지 않을래? 놀이터에? <웃음> 놀이터가 뭐야? 애도 아니고. 쉬. 아, 백설아, 놀이터 말고 학교 끝나고 요 앞에 개그 앞에 개였어. 그, 그 빈에 한잔하지 않았는데? 에? 애도 아니고 말다 했어? 아니 더 했는데. 백설아, 학교 끝나고 누구랑 놀 거야? 나랑 놀 거지. 어, 오, 생각해보고 학교 끝나기 전에 말해줄게. 나 급식 다 먹었어. 나중에 봐. 뭐 뭐? 야 어, 어, 잠깐만 잠깐만. 너 때문에 백설이가 갔잖아. 이게 왜 나게 분이야? 너때 분이지. 아! 아! <웃음> 저 여우가 치킨집에 가버거짓다고야 김리야, 너 말고 지 마. 이 수업이 끝나면 정례 시간인 거 알지? 그때 백설이가 와서 나랑 놀이터 간다고 해도 오기 지나 마셔. 너야말로 백설이가 너가 애 같다고 싫다고 해도 울지나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백설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거야? <웃음> 백설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랑 같이 놀이터 간다고 말해주려고 기다린거지? <웃음> 아니 백설이는 나랑 카페 간다고 말하 온거야 아니... <웃음> 응? <웃음> 어, 서준아, 어... 뭐야? 이대의 눈을 여기서 기다렸구나. 백설아, 가자. 응. 어, 예철아 미안한데, 나 서준이랑 사귀기로 했어. 응? 가자, 서준아. 응흠. 응, 응? 아이, 저, 저 뭐, 머리가 큰게 뭐가 좋다고? 저, 저, 저, 저... 머리가 그냥 왕강랑콩같이 생겨도 돼? 오! 에휴, 우산도 없는데 하필 피가 내리네 집까지 어떻게 가지 에휴, 맞으면서 가야 되나? 예? 에 뭐야 우산 없냐? 오, 그 근데 나도 없으니까 같이 맞으면서 가자고 그그 그, 그러던가. <웃음> 뭐맞으면서 가다까? 잠깐 우리 집에 들리던지. <웃음> 너네 집보다 우리 집에 학교에서 더 가까우니까. 들러서 머리도 말리고 이, 우산도 좀 가져가던지. 그러지 마.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Thank <laughs> you.